아 뭐야? 왜그래? 누구야? 스타트, 고! 공포방송, 넘버원. 지금은 또마시대. 가자! 계속 기도하라. 아 어, 그래.. 바이콜.. 그때 에어컨.. 피가 아직까지 묻어있겠다 니 그때 여긴 기억 하나도 안 나지? 와, 와 깜짝이야 오자오자오자와 씨.. 빨리 놀 오, 아, 어, 씨발, 정말, 서아 어, 뭐야? 왜 그래? 야, 어! 야 야, 기 뭐야? 서 아, 씨. 어? 어? 내가 다 뿌라 층을 낸 가지도 팔이 아니라고 난 가지도 팔이 아니여 내가 가지도 팔이 아니라고 내가 아씨 식으로 피멍이 되지 저자는 뭐든지 잡부라지고 난리야. 진짜 심어 무섭게 진짜. 너 피곤했냐? 피곤하십니까집방 가자잖아. 네. 뭐? 어. 저우자 형님이 어디 있음 체험해 어때? 그럼 저우자 안 됐음 체험해 뭐냐? 핑니 걸지 마라. 또 나한테 심심하면, 씨발, 어저해서 눈을 할딱깎고 나한테 달라들고 진짜 무사 죽겠어, 씨. 난 자가 더 무사, 여 자가. 마이크로도 무사. 구신보다 더 자가 더 무섭다고. 뭐, 심심하면 핀걸려하고 진짜 뭐, 진짜. 몸이 약빠 좀. 너눈 할딱받고 나한테 달라들고 진짜 무사 죽겠어, 눈는 흑해갖고 진짜. 네가더 무섭다고. 니가 살아있는 네가 구신이야. 언제 자가, 언제 변해올지 몰라요, 저거. 뭐 허위크도 아닌고물또아니 진짜 생긴 건 신멸치 격경같이 생겨고멸치때가리 새끼가 비행기 되면 힘은 존나게 세 갖고 괜찮아 야 빠져 무 피로 쓴 글씨. 고쳐있어요, 감이 없어. 킥보! 누구야? 아이씨. 또개청자 아니야? 뭐 누구야? 와씨... 아... <웃음> 어허허허어어어어뭐 때문에? 뭐야, 뭐 있어? 이허 어허! 어허! 어허! 어허! 어허! 어허! 사람이 어! 어! 어! 누구야! 누구야! 장난하지 마! 누구야! 누구야! 누구야! 장난하지 마라! 뭐야, 뭐야! 여기가 4키로달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. 여러분, 엄청 높은데 여기가. 탈 수가 없어 탈 수가 없어 여기가 여러분, 이거 다? 여자 하나가 서 있어, 여자 비를 맞으면. 여자 하나가 서 있어, 지금. 여자 하나가 서 있다고, 여자 하나가. 우리 어, 학교 쪽을. 누구야? 아니, 걔 누구야? 뒤걔 아니...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 안녕하 <놀람>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 뭐야? 어? 뭐야? 야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, 데깨진잠도만 뭐야 이거? 깐만 잠깐만! 잠깐만! 잠깐만! 뭔 소리야? 뭔 소리야, 방금? 어, 어, 이쪽 가자. 왕조 나갈란다.. <웃음> 나갈란다.. 그래.. 우산 좀 적었어.